네, 안녕하세요. 운문천입니다. 오늘은 대이차창에서 2018년에 출시했던 오심광명 생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이 차는 그 당시 조그마한 화제를 모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. 대이차창에서 주로 생산하는 포랑산 모료가 아닌 어, 란창강 유역의 임창 모료를 사용했던 차로 알려져 있죠. 그 당시에 떠오르는 차산이었던 석귀 지역에 3년 된진년 모료를 사용했다는 풍문이 들어왔었지만 공식적으로는 란창강 유역의 모료로 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. 출시 당시 가격이 데이코리아 기준으로 17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을 있고요. 현재는 18만 3천원이니까 2년 사이에 거의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. 2년 전에 제가 시음했을 때도 그랬고, 어, 여러 동호회라든가 시음기를 보면 은 한결같이 오심광명의 작품에 대해서는 호평 일색인데 가격은 그것을 별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반면에 중국에서는 지난 1년 사이에 아, 거의 2배 정도로 올라서 현재는 건 가격이 약 4만 5천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. 얼추 계산을보면 편당 28만원 정도니까 아마도 내년에는 데이코리아에서 가격을 많이 올리든지 품절이 될것 같습니다. 예, 저는 그 당시에 소병세트를 몇개 사서 소장하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제 쉬운 편을 갖고 오늘 간단하게 차 맛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일단 건처향도 어, 아주 정상적이고 소병의 상태도 예, 보시는 바와 같이 엽조가 아, 잘 보이게 적절히 기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약 3g 정도를 어, 해개해서 어, 잔에 담아서 찍어보았습니다. 아, 예, 기납이 아주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해개하는데 어, 아주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90도 물로 10초간 빠르게 세차한 후 1분간 윤차한 후에 1포를 우려보았습니다. 탕색이 진한 노란색으로 나오고 차의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. 1포째와 2포째를 연이어서 마시고 지금 현재 3포째의 모습입니다. 탕색이 약간 진해졌지만 미양과 단맛이 빼어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예, 이 오신광명 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뛰어난 내포성인데요. 2년 전에 마셨을 때는 15포를 우려 마셨어도 단맛이 꾸준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은 1 0포째의 모습입니다. 예, 이번 시험에서 느낀 것은 2년여 동안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맛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되었고 아... 진화하면서 나타난 종합적인 구감과 후운이 훨씬 더 좋은 차품으로 발전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. 최근 출시되는 대이익의 차품 라인을 비교를 해보면 대이익 오신강명은 현재 가격으로 볼때 상당히 수장가치가 높은 차라고 생각을 하고 어, 차 맛이라든가 또는 어,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점, 내포성 등을 어, 감안할 때 아마 한 편씩은 꼭 소장을 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. 쌀쌀한 가을 날씨에 차 마시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. 여러분들 어, 질차 하시고요. 다음 시음 기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